숨 쉬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불쌍해서 어젯밤도 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딘가에 찢기고 부딪혀서 아프다는 느낌말고는 납득해가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잖아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일어 데자뷰 같은 거라던지 자꾸만 같은 꿈을 꾸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람에게 맘을 줄수 없는 것도 난 너만 있으면 돼 삶을 논하다가 뜬금없겠지만 어차피 너 아니면 난 지금 어 갈아 기운도 없을 거야 쓸수 있는 노래는 이제 내 약일 뿐이야. 나는 많이 울면서 나 혼자서 일단 어떻게든 살아. s so so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날까 불쌍해서 어제 방도 올 수밖에 없었지.